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딱 만났을 때 의기소침하지 않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기 마련이에요. 너무 의물하게 자기만의 동굴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계속 이걸 캐내야 되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막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기 마련이죠. 물론 성격이란 게 어릴 때 이미 형성돼가지고 쭉 이어지는 게 이제 다반사하긴 하지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내 성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나한테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가라앉기 마련이죠 내가 하던 사업이 잘안 됐다거나 취업이 안 된다거나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고 내가 퇴직을 했다거나 자 나한테 안 좋은 불리한 상황들이 나타날 때 어쩔 수 없이 마음들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죠 다른 일상생활에까지 이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나 감정이 이어지지 않게끔 내가 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미래가 불안정하고 계속 불만인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약속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욕구, 불만이나 불평이 즐거우려고 만난 그 데이트 시간에 계속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된다는 건 명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안, 불안감이 나타나는 상황과 이 애인과 만나서 잘 보내야 하는 상황은 별개인데 현재 상황이 불만스럽고 짜증나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이 별개인 상황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화 즐겁게 보려고 만났는데 영화 시작 전에도 계속 나만의 생각이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상대방도 눈치채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불안감이 있긴 할 텐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의기소침할까 자, 즐겁고 잘 보내려고 만난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갇혀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나 그런 감정을 상대방한테까지 계속 전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의기소침한 사람이 되느냐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구나 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완전 다운돼 있고 의기소침해도 자운동으로 하는 상황은 또 달라요 별개의 상황이고 그 운동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을 발달시키고 더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또내 현재 상황이 그 운동하는 시간까지 잠식을 합니다 굉장히 의물하게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대충 설렁설렁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고 나면 한 시간 동안 내가 공상이나 망상에 빠져 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합니다 시간은 한시간 채웠는데 이건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 찝찝함을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운동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샤워할 만큼 땀도 나지 않아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칸막이 없는 상자 안에 감정을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는 상황이 그 칸막이 없는 공간을 모두 채워버립니다 자 이게 80% 90% 이상을 채워 버리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감정을 갖다 넣더라도 그 80% 되는 90% 되는 이미 부정적인 감정이 잠식을 해버립니다 근데 칸막이가 돼 있어요 내가 불만을 느끼고 고민을 느끼는 그 구간은 따로 정리가 돼 있고 다른 구간에는 운동이 니뭐 연애니 다른 관계나 사람들 간의 어떤 다른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하루 종일 몇달 내내 1년 내내 의기소침한 성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이 칸막이 없이 자, 내 문제만 계속 골몰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내가 에너지를 줄수 있을 만한 상황을 내가 만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내가 기분이 지금 완전 바닥인데 맨날 헤에거리면서 헤에벌벌하면서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기분도 그거에 따라 쭉 올라가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다음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금 불안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또 곤두박질 치는 거 그랬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올라가요 이 평균 값을 내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죠 너무 업 됐다가 너무 내려갔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성격이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내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은 무조건 100% 좋은 일만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감정을 꺼내들고 이 감정은 칸막이에 잠시 모셔두고 감정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만성적으로 의기소침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내 감정이입이 굉장히 심하게 이입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이어지지 않아야 될 상황에까지 내 감정이 다시 이입이 되고 그 감정이 나한테 호의적인 엄한 상대에까지 내안 좋은 감정이 부정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에요. 의기소침에서 내가 벗어나서 에너지 있게 살고자 한다면 다른 상황이나 감정에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